안녕하세요. 트립선타입니다. 오늘은 서울에 있는 관악산을 등산하러 왔는데요. 쉬운 코스 말고 험한 코스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야간 산행 가능하냐? 그래저 이제 치매나 세리올라온니다 그거 하면은 지 않아? 안 덥어 안 덥어. 여기 계단으로 가면은 둘도 있고 프레시피척 하는 거 있어. 생각보다 사람이 쭉아 그래? 어디서부터 거기 나와? 사람 없는 지한 5, 20분? 오케이. 금방 나와. 여기가 그거냐? 자운암 등산? 서울대 공대에서 출발해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이 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원암 능선으로 빠지면 험하고 빠른 길이 나옵니다. 어우 안 열긴 거 아닌데? 야 신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라. 그냥 친구들끼리 오면 갈만하고 커플들끼리 오면 절대 안갈 듯. 응. 호박지는 제대로 되는데? 저기 바위 큰데 가서 점심 쉴까? 한 어, 어. 1분만 쉬자. 아 2분만 쉬자. 자연이 만들었잖아. 근데 이상하게 빌 포인트가 있다. <웃음> 이 코스는 영상과 같이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가야 하는 길들이 많이 나옵니다. 안 보여 제대로. <웃음> 야 이거 스파이더맨이야. 여기 잠시 스탑 여기. 얘들아, 일어나, 일어나, 가야지. 어, 일어나, 가야지. 어, 어, 어. 야. 거기도 길 있나? 여기가 좀어렵거든잠깐만 <웃음> 여기 어디로? 여기 가자 뭔가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인다 약간 어, 여기가 길인가? 싶은 곳들이 길이니까 그냥 몸이 끄는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야씨 야, 여기 이거? 저격이 비상장 레이저 7이야. 야, 저1 6 3 야, 비해, 너희 둘 다. 어, 어어, 연주대 40분 8 0 0미 모르겠다.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. 어. 너무 빨리 간다. 이거 한번 놓치면 몸 힘들어. 야, 비행기가 가까이 보여. 물한잔 먹고 출발합시다. 내려올 <웃음> <웃음> <으희룰> 때 조심해라 <웃음> <쫌> 어 <붙어졌� Freshman. 웃음> <Empire ça> <windows> 그러네 암벽등반 암벽등반하네 야, 씨. 저, 저거, 저거, 저 위에서 걸고 이렇게 하는 건가? <웃음> 잡어잡 어. <웃음> <웃음> 난, 난 죽여서. 야내려 여기로 가야 되냐? 가야 돼. 여기로? <웃음> 아 이거 이렇게 앉아도 되잖아 우와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가자 하 여기까지 올라오면 쉬운 코스의 길과 합류하게 되는데요 조금만 더 가면 관악산 정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온거 아니야? 들어가 <웃음> 맞네 위에 야, 생수가 3,000원이야 야, 오늘 저세상수 다개봐 앉아 앉아 오. 모래버지 빵야 빵야 갑시다 자, 쉬었어요. 자, 반으로. 반으로. 아. 으로 반으로. 반으로. 반 그럼 우리 지금 공대에서 내려서 어려운 길로 간 다음에 그 쉬운 길로 내려와서 그런 정상 짓고 온 거지 이렇게. 저까지 내려가면 끝이다 고생했어 아까 여기서 시작했잖아 우리 그치밥 먹으러 가자 5시 5분 고생했어요 두부리. 두부리. 아.